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어, 72nd love letter Because he doesn't want anyone lost Because he doesn't want anyone lost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베드로 후서 3장 9절 오늘은 지금 평상시에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금요일에 녹음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저녁 시간에 스케줄들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어또 뭔가 어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화요일날 오래간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 3장 9절, 8절 9절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젊은 예배 때 결론으로 같이 우리 학생들하고 젊은이들하고 읽었던 부분인데 이 내용이 너무나 귀중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다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연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묵상하다가 어 너무나 귀한 그런 저에게 먼저 사실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쉐어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거 Because He doesn't want Anyone lost. 이거를 좀 같이 외웠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외우신, 외우고 외 계신 분들이 분들인지는 모르겠고 분이 있다는 거를 또 우리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예, 뭐 검사한다는 표현 너무 거만하고요. <웃음> 저보다 잘 외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축제처럼 예, 이런 정말 귀중한 어, 제가 볼때 정말 최고의 절대 가치의 이런 어, 영어성경 핵심 문장들을 같이 한번 또 쉐어하는 오프라인 어, 만남을 조만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카페이든지 어, 홍대 쪽에 저희 카페이든지 아니면 은뭐 강남역 쪽에 제 작은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그 제3의 장소이든지 간에 하여간 예, 그런 날이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예. 음. 이러스트라는 LOST는 사실 미드의 제목으로도 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단어죠. 그래서 길을 잃다는 뜻도 있고 길을 잃다는 뜻도 있고요. 바른 자세로 해야겠네요. 제가 약간 기대 갖고 하니까 음, 죄송합니다. 예. 길을 잃다는 뜻도 있고 어 예, 그리고 멸망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는 당연히 하나님 신이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 길을 잃기를 원치 않으신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한국말 성경 번역과 비슷한 당연히 뜻이 됩니다 그 앞부분의 8절은 한글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제, 이제, 한글 성경 번역본 인터넷 찾은 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저가 주목했던 부분은, 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 사실 이 세상을 보면 지난주 설교 때도 제가 같이 나눴지만 어, 뭐 우리가 교회 다니건 교회 다니지 않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어, 우리 일상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잊혀진 지 너무나 오래입니다. 예. 음...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를 뭐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그렇지만 어, 밖에서 만났을 때는 이제 다른 주제를 더 얘기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의 일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의 후순이나 대화에서 밀려날 그런 존재감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분이 만드시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만든 존재인 인간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것은 어, 오늘 제목인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예.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게, 예, 회개죠. 이렇게 돌이켜서. 이게 이제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저 같은 부족하, 부족한 여러분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예. 여러분보다 더 못할 수 있는, 어, 저나, 또뭐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의 사건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이제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더 메시지 번역본에는 그런 방금 제가 이제 그 참고한 그 내용이 나와요. 예 하나님이 왜 He doesn't want anyone lost? 이거 뒤에 이렇게 더 메시지에는 데드로 후서 세컨 피럴 푸스 나인이죠. He's giving everyone space and time to change. 예, 역시 쉽고 어, 굉장히 인상적인 번역입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space and time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할 space와 time이냐면 to change. 예, 바뀔 수 있는, 바뀐다는 거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예. 그런 시간과 공간을 자꾸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 8절에 어, 멋진 표현이 나오죠 예. See, uh, The message에 보면 With God, one day is as good as a thousand years a thousand years as a day 하나님께는 One day, 하루가 as good as가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잖아요. 예, 뭐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as good as a thousand years, 천년과 같다. 또 반대로 a thousand years as a day,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시, 상대적인 시간, 어,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시간의 개념이 어 시공을 초월하신 신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듯이 산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존재에게 현재로 존재하신다는 놀라운 그런 역시 신비입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또 그분이 만든 이 자연과 그런 것들로 요즘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비가 또 내려서 태풍이 와서 자연이 정화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네. 어, 물론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뭐, 심지어 어느 그 최근에 제가 들었던 그 생태학자는 그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자꾸 인간에게 그렇게 해를 입히는 이유가 인간이 어, 자꾸 그 자연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 인간의 개체수를 조절하려는 자연의 섭니다. 그렇게 이제 생태학자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사실은, 어, 자연이 그렇게, 뭐 영어에도 마더 네이처라는 표현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히 그 자연조차 만드신 조물주가, 창조주가 있다고 명확히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어, 자신있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이 또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쇠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다만 그, 그분의 명확한 그, 이러한 그런 재난의 이유는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있죠. 물론 이제 끝까지 듣다 보시면 사실은, 어, 우리가 뭐 사실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냥 모든 생명체를 지금 다 딜리트 하셔도 다 이렇게 와이프아웃 하셔도 다 멸절시키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제대로 대접을 해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단물만 담물, 쏙 빼먹기를 원하고 그 존재는 무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존재들을 뭐 꽃뱀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어에 cherry picker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c h e r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만 딱딱 픽 선택해가지고 딱 뽑아 먹고 그냥 버리는 예.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예.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하지 않는 얘기를 늘 이렇게 좀 <웃음> 벗어나는데 <웃음> 죄송해 요 여러분 뭐 그냥. 어,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음, 어, 어느 분은 이걸 가지고 또 큐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어깨가 좀 무거워집니다 어, 좀더 진지하게 제가 예, 뭐제 스타일이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어, 어떤 제 어, 중심을 봐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사실은 어제 스스로도 가끔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제가 녹음한 거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이거 이대로 저도 생각하고 살고 싶어서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제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고그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조차도 이런 영어성경의 핵심 문장들의 유익과 이거의 가르침을 어 제가 동의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런 걸 하, 하지 말아야겠죠. 예. 어음 시비에서는 이 베드로우서 3장 8절 9절을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9절. The Lord isn't slow about keeping his promises. The Lord isn't slow. 하나님이 느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keeping his promises, 약속을 지키는 그분의 약속들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늦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많이 늦다고 느껴지는 때들 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As some people think it is,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그렇고. In fact, God is patient.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이 patient,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죠. Because He wants everyone. To turn from sin and no one to be lost 예, 더 메시지와 비슷하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 그분이 참으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죄로부터 돌아서서 Turn from sin and no one to be lost 아무도 예 파멸되기를 멸망되거나 길을 잃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He is giving everyone space and time 시간과 공간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He's giving 예, to change, 바뀔 수 있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스스로를 바꾸는 것도 힘들고 남을 바꾸는 것도 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예, 우리의 존재를 진짜 만드신 조물주 대신 하나님만은 신한 분만은 어... 우리가 알수 없는 신비한 방법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그런 거를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주로 이제 어려움들이죠, 사실은. 예, 좋은 일인 경우도 있지만, 예. 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싫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례하거나, 예, 뻔뻔하거나, 예, 그리고 거짓말을 일관하거나, 어, 상대를 비아냥, 비아냥거리니까 저 찔리네요. 예. 영어로 sarcastic이라고 하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이 교포 여학생들이 자기네들 놀린다고 king of s a r c s m 이라고 예. 비아냥의 왕이라고 저를 불렀던 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사람 싫다고 하니까 확 찔리네요. 예. 그니까 저도 사람이 욕하면서 닮는다고 저도 그런 모습이 솔직히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측근들이나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조심해야죠 예. 어,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듯이 남에게 우리가 하는 말들로 많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음, 뻔뻔한 일들 뭐 최근에도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숙현 선수인가요 엄청나게 폭행을 뭐 우리가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체육계에서 이렇게 폭행을 해서 애들을 때리고 선수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긴장을 풀게 하고 막그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저도 뭐 국대 감독이었던 어느 제가 탁구 좋아하니까 여자 탁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어느 분에게 그래서 레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뭐 그분 은 공공연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귀사대기를 날려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심할 정도로 가혹한 어떤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했었는데 끝까지 잡았뗐잖아요 때린 적 없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드러나면서 이제 내부 폭로가 이어지고. 이제 자수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참으로 뻔뻔함을 야 인간이 참 뻔뻔하구나 예 쉽게 시인을 안 하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살다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어~ 그것을 피해를 보상하려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예, 어떻게든지 끝까지 발뺌을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어, 피해자에게 돌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주 나쁜 놈들이죠 어, 어,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많은 소설이나 영화의 스토리가 다 사랑하는 대상의 원수를 갚아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은데요. 사실은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예. 신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예. 이 좁은 길을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쉽겠냐고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 여전히 저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 언젠가 저가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 아직까지는오른뺨을 예, 때리면 오른뺨을더 세게 때리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솔직히 있습니다 더 세게는 아니라도 동일한 강도 정도로 약점을 내가 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어, 때로 넘치는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아름다운 부담감은 갖고 살고 있어요. 예. 얼마나 실천하느냐는 물론 또 다른 문제겠지만요. 예. 어, 오늘 음, 관련하여서 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음, 예. 그, 오늘 그 신학의 선배 중에서, 어거스틴하고존 칼빈, 예, 존 칼빈. 어, 존 칼빈은 이제 종교 개혁자로 유명한 이두분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어거스틴은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신의 도성이라는 정말 기독교 고전 중에 명작 중에 하나죠. 예.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깊은 터치가 있었어요. 예. 신의 도성은 인간의 역사를 어거스틴이 뭐 당신의 로마의 멸망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로마의 멸망이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지성인과 신앙인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는 그런 그러면서 또 후세의 크리스찬들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예, 저도 독서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 등한시했는데 신의 도성 이런 거는 다시 정독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 어, 신의 도성은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의 어, 어떤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것은 지상의 도성은 당시에는 로마가 그랬죠.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자기 사랑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들의 존재를 잊게 하고 그들에게 실제 자연과 모든 것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뭐, 남들을 멸시하죠. 하나님 멸시하는데, 뭐, 남들을, 뭐, 존,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남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예, 자기 사랑에 취한 사람들의 도성이 있고, 예, 그들의 목적은, 뭐, 당연합니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어, 정말 커리어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그런, 선의, 하나님의 호의를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저번에 했듯이 I hate myself 자신은 그런 순간에 아 내가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참 그분 앞에서 악했구나 내가 배은망덕했구나 내가 적반하장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예, 하나님을 사랑한 예. 죽음의 순간까지 이러한 인간들, 예,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둘 사이에서는 긴장과 예,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절대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음, 끊임없이 자신의, 자신의 영광,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 남들을 밟고 올라가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반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 가치이신 절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살았던 사람들 이것과 연장해서 존 칼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뭐. 음, 제가 대학교 때이존 칼빈에 굉장히 심취했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어, 그런 존 칼빈에, 어, 중시한 학교였고, 어, 이존 칼빈에 있었던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봤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해설들과, 예, 성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들을 많은,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또 기독교의 역사죠. 교회사를 배우면서 가장 이존 칼빈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남아, 남는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오늘 사진으로 이걸 여러분 지금 올려서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이 무덤은 존 칼빈의 무덤이에요. 좀 초라하죠. 이존 칼빈이 역사 속에 남겼던, 특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남겼던, 어, 업적에 비한다면 참 초라한 예, 평, 어, 범인의 무덤으로 범인은 평범한 <웃음> 예, 예, 범죄자 크리미널이 아니고요 예, 자기의 무덤에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어, 타락했던 인본주의적인 성자를 숭배하고 예, 주교인 자기를 막 숭배하라고 요구했던 예, 그런 거기와 평생 예, 숭배받아야 할분 하나님 한분 뿐이시라고 예, 이론적으로 평생을 싸워왔던 목숨 걸고 예, 종교 개혁자들 중에 또한 명의 리더였기 때문에 어, 자신이 죽은 후 이후에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해서 무덤에 찾아오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예. 자기에게 절하고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를 배웠던, 아, 이주앙칼빈이 어, 정말, 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고, 또 그, 또, 한 명의 리더로 한 시대를, 어, 정말, 뭐, 풍미했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그럴 자격이 있는 정말 신앙의 선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지 못했는데요. 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어, 저도 장칼빈의 무덤에 입을 뭐 절하러 가는 게 아니고 어 그런 어, 자기를 낮추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극을 받기 위해서 저도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 네 음... 그리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예. 이 임종을 앞두고 장칼빈이 임종의 모습이 적혀있는데 또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15번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을 암송을 우리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영어성경을 <웃음> 예, 장칼빈이 해서 한다기보다는 예, 어, 붙잡고 싶었던 거죠 예,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16번째 암송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로마서 8장 18절 저도 로마서 8장 정말 좋아하는 챕터인데요 18절 말씀은 여러분 이기고입니다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너무나 멋지죠 이게 신의 속성인 영원 늘 말씀드리는 예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맨날 세뇌시키는 게 퍼즐의 완성이 천국이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예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실은 맞춰지지 않죠. 예 슬프게도 예어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완벽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께서 주시는 예. 그것을 바라보고 예. 당시 그 풍전 등화 같은 예. 전 칼빈의 그 교회사를 보면 이 사람의 인생도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 어, 종교개혁자들은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카톨릭 세력에게 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사실 예. 도너, 도망 다니면서 살았죠 예어음예어 음. 예.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26분 됐네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음. 뭐 이런 얘기는 조금만 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도 멸망하고 길을 잃고 예.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심에도 성경에 보면 지옥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자기를 이용만 하면서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뭐 좋아하는 척 해주면서 자기의 목적만을 달성하거나 어, 내가 주는 관심과 사랑과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 그것이 가족관계이든 연인이든 친구관계이든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하물며 예. 존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용하, 이용만 하려고 한다든지 예. 좋아하는 척한다든지 사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거죠. 예. 인간관계에서도 진짜 우리가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켜고훅 들어와도 욱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사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신데 예. 위대한 존재이신데 어, 그분을 무시하고 평생을 그분이 주시는 스페이스 앤 타임, 시간과 공간의 그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 속에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일관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자신만을 사랑하다가 남들 피해 입히고 남들 상처 주고 뭐 자신도 뭐 상처받았다고 하겠지만 어 이런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때 하나님 또 하나님 무시한 그런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그런 영원한 고통 아까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예. 어, 저도 지옥에 대해서 뭐 성경이 이야기한 부분 이상으로 제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고통의 장소라는 거죠 천국과 반대되는 예.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예요 예. 마치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치가 예. 잘못된 신념으로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여서 그런 전범들이 독일이 참 멋있는 게 끝까지 찾아내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 죄의 대가를 묻고 처벌을 받게 하잖아요 정의가 이루어져야 예그 피해자들의 마음에 어,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고 크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사, 세상에 최소한의 필요한 정의일 수 있거든요 예 일본이 한국에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자꾸 한일관계가 이제 또 꼬여 가는 거잖아요 예 어~ 그니까 러 우리 뭐 국가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이거 뭐 동급의 국가나 인간도 아니고 정말 인간의 존재를 시작하게 한 하나님을 끝까지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멸시한다, 예. 자기를 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그 대가는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어, 마무리는 좀 좋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그 우리 이제 여기 열심히 듣고 계신. 뭐,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밀크님이 이제, 어, 밀크님과 또 몇몇, 몇몇 분이 더 연락이 된다면 조만간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 영어성경 이 핵심 문장들을 암기했는지 제가, 예, 어,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 저도 자극을 받고 예, 그런 좋은 시너지를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어, 이렇게 주는 시간을 어, 갖고 싶습니다 예. 밀크님이 굉장히 영어성에 열심히 외우시면서 예,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이런 채널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예. 또 최근에 영어로 전도를 하고 싶다고 영어 전도 팁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사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조금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영어 사용률을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만든 자료도 만들게 되면 여기또 올린다든지 자료를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지금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게 바이올린을 좀 배우시는 것 같아요. 밀크님이.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보내셨길래, 이제 저를 기도해 주시겠다고 해서 기도 좀 알려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뭐 때부터 친구니까 좀 소소하게 썼어요. 예, 비밀을 지켜달라는 명목하에 그랬는데, 밀크님은 이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바이올린 또 배우는 그런 그런 음악적인 좀 재능이 좀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 하여간 제 개인적인 꿈 중에 아름다운 꿈 중에 이렇게 해외까지 다닐 수 있는 순회 선교팀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같이 해보려고 많은 팀들과 컨택을 했었는데 될듯될듯잘안되 오고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어 근데 이제 어, 어 이렇게 뭐, 밀크님도 제가 한번 제의를 드릴 것이고, 어, 주변에 이렇게 좀 생각이 비슷한 분들. 요즘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로도 뭐, 그것이 뭐, 찬양 공연이건 설교이건 예배이건 전 세계로 그냥 실시간으로 다 나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어, 같이 이렇게 저도 포기했던 찬양 리더의 꿈을 다시 한번 <웃음> 또 이렇게 밀크님 꼬시고 몇몇 우리 또 동조하는 아름다운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 예, 뭐 하지 말란 법이 없죠 예, 왜냐면이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또 어, 좋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 제가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에 교회 친구들, 예, 남자 우리 교회 친구들하고 밴드를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했었는데, 제가 키보드를 쳤었어요. 안 되는 실력으로 그걸 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했고, 폼만 잡았던 것 같아요. 예. 어, 뭐, 악기는 안될것 같고, 예, 이렇게 발성이나 이런 걸좀 연습을 해가지고, 예. 목소리 나쁘지 않은것 같으니까, 예, 그렇죠. 그냥 리딩을 예, 하게 되었으면 참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아직은 뭐 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요. 예, 뭐 부담 느끼시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 <웃음>